이제 폼을 만들었을 때 레이블의 제목에 테두리 선이 나오지 않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선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속성 시트가 나오죠. 이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을 보시면 테두리 스타일이 투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실선으로 해주고 이제 I,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테두리선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선이 보일 때는 테두리선을 더블클릭해서 테두리선을 투명으로 해주시면 테두리선이 보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해서 형식 탭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